이 시간에는 중구 쪽으로 해서 실거래 아파트 가격과 최고가가 어느정도 거래가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있는 뭐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뭐 분양하는 아파트나 현재 뭐한 4,5년 되는 아파트들 대부분 가격대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렸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가격대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해서 중구 쪽의 아파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위가 빌리브 프라임으로 23년 입주입니다. 23년 입주에 41평이 8억 5천 거래가 되었고요. 2위가 어, 22년 7월 달에 43평이 8억 1171만원, 그리고 3위가 센트럴 팰리스, 마찬가지로 52평에 8억의 거리가 되었고요. 힐스테이터 동원센터를 마찬가지 45평이 7억 8천, 마찬가지 힐스테이터 동원센터를 똑같이 47평에 지금 7억 6천 4백, 그리고 6위가 청나일스자이가 8월달 23년 입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24년, 24년 불량권이죠. 13년 입주에 32평이 7억 4천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원니스테이트 동인이 지금 22년 7월달 35평이 6억대, 총맨션이 6억 2천, 뭐 이편한세상남산이 3뭐 3평에 6억대, 선나언더 마찬가지 34평이 6억대, 대봉산 프레이스 마찬가지 34평이 5억대, 데샤빌리지 1차가 5억 8천, 평균적으로 5억 6억 7억대의 거래가 되었고 1억은 1위는 8억대의 아파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많이 작은 편인데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일부 거래는 이루어졌는데 순위들은 그래도 5억 6억대가 최고가의 순위 그리고 1위가 8억대의 아파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쪽으로 뭐 최근에 거래는게 2020년 9월 16일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죠. 평수와 매매 금액 그리고 거래된 날짜입니다. 대봉동 3포레가 34평에 14일 날짜로 5억 3천 80만원 23층 거래가 되었고요. 대구역 제일풍경채 마찬가지 35평이 5억 7천 2 8 0 그리고 마 마찬가지 대구요 강남 센트로펠리스가 34평에 48천, 센트로펠리스 마찬가지가 대봉동에 있는 센트로펠리스가 32평에 45천, 그리고 지금 달성동 29평, 파크프루즈 힐스테이트 지금 29평에 46천, 동인동 상가에 엑스티움 센트럴 동인이 13일 날짜에 29평이 46천에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산동에 청라운더시포레스트가 마찬가지 34평에 5 5 0 0빌리브프라임머 41평에 8 5천0 0 이게 아까 최고가를 찍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태평르가에 지금 히스테이트 대구역이 33평에 5억 4 9 0 그리고 청라운더 마찬가지 34평이 매매가 5억 9천 음, 0 평균적으로 여기도 보면 지금 중구가 대부분 5억 6억대 거래가 조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그다지 그래 많은 편은 아닌데 중국 쪽에는 거의 3억대, 4억대, 5억대가 분포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8월 31일 날상포레스트 마찬가지 32평이 4억 7천 대봉동에 드샵 리비테르 1차 32평이 3억 7천 그리고 남산동 반월던역에 상포레스트가 28평이 4억 6천 마찬가지, 극동, 클래스, 남산, 33평이 4억 4천. 어, 평균적으로, 뭐, 4억대, 3억대, 분포도가, 그래도 지금 가격대가 대부분 4억대, 5억대, 3억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강남, 경남, 세드로펠레스 마찬가지, 벌사 타입이 4억 9천. 그리고, 대봉, 대샵 리비테르 2차, 뭐, 32평에 5억. 마찬가지, 대샵 리비테르 1차가, 또 32평에 3억 7천, 어, 엑소디움 센터를 동인이 마찬가지 29평에 4억 8천, 마찬가지 에스트로젠트레자이 34평에 5억 천 어, 거의 가격대 분포도가 거의 뭐 5억대 6억대, 다양하게 지금 거래가 됩니다. 거의 2, 3억대는 많이 보이지가 않고요. 어, 이 편안한 세상 대신도 마찬가지 3억 9천, 어, 대봉, 대샵, 리미테르 2차 3억 밑태로 2차 1차가 좀 거래가 좀된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간혹가다 1억대 나오고 센트로팔리스 52평이 8억 센트럴 자이가 2 6평에 4억 이편한세상2 5평에 4억 3천 대봉사포레스트 마찬가지 34평이 5억 4천 그리고 뭐 거의 5억대가 많습니다. 중구는 4억대 5억대 그리고 뭐이편한세상남산 25평이 4억 3천 엑스티움 뭐 클래스, 엑스티움 클래스마죠 동인 4억대, 그리고 뭐 극동 클래스 남산 3 1평에 4억대, 뭐 달성 프로지오 스테이트 마상가지2 9평에 4억 9천, 이 편한 세상이 4억 3천 예전보다는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24평의 극동 클래스 마4억 4천 2백, 그리고 7월 29일 날짜로 해서 대신 센터를 자회가 35평에 5억 천 그리고 동인동의 힐스테이트 동인 센터를이 35평에 5억 6천 청라언덕 34평에 5억 8천 예전에 청라언덕이 평수마다 틀리겠지만 8억대를 넘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동신동, 동산동, 청라언덕역 산포레스트 34평에 5억 8천 이편한 세상 25평에 3억 7천 어, 그리고, 히스테이트, 도원 센터를 도 마찬가지 36평에 6억대 거래가 되었고요. 27평 마찬가지 45평, 36평, 7억대, 6억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봉, 더샵, 리비테르 1차가 자꾸 눈에 보이죠. 이것도 4억대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엑스디움 센터를 동인도 마찬가지 29평에 500만원 거래가 되었고요. 어, 중구는 평균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래 보게 되면 은 5억대다 4억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전나운드역스포레스트 어, 마찬가지 거래가 조금 이루어졌고 센트럴 짜이도 어느정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엑스디움 센트럴 동인도 마찬가지 거래가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음에 대봉드샵, 리비테르 1차, 2차도 어느정도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슨파크 브루즈 헬스데이트 2 9평에 455천 생각외로 동인동은 6억대도 그렇지만 은 4억 4억대의 거래들이 많고 1,2억대의 아파트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구은 4억대에서 5억대 거래가 좀 많았다. 그리고 뭐5 2평급형큰 평수의 센트로펠리스 같은 경우도 뭐 8억대에 거래가 좀 이루어졌고요. 청남은등형 마찬가지 6억대 거래가 이루어졌는 게 19일 날짜로 33평이 27,6억 110만원에 거래가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시스테이트 대구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대북 마찬가지 거래가 조금 이루어졌고 더뭐 마찬가지 승라운더 간혹 가다가 거래가 이루어졌고 빌리브 프라이머가 기본적으로 높은 금액이지만 은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5월 16일 날짜, 14일 날짜로 해서 이게 날짜고 뒤에 단지명그 다음에 실거래 금액 청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가장 거래가 많았는 곳은 달서구 그리고 1억대 2억대에 가장 거래가 많았는 곳은 서구 북구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동대구도 마찬가지 4대, 4억에서 5억대 거래가 이루어졌고 북구 마찬가지 1억 2억대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뭐 4억대 5억대도 일부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것들이 4억대, 5억대에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고 만옥가다가 3억대들도 2억대들도 어느 정도 거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4억, 5억대의 거래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구의 실거래 가격과 최고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